손가락이 잘해졌네, 생겼네, 잘해졌네. 여보세요. 배꼽. 배꼼. 배꼽. 배꼼. 배꼽님. 미안해, 배꼽님. 우리 보리도 털이 많이 길렀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털이 레이어가 됐어? 응? <웃음> 아. 어. <웃음> 뭐가 보이긴 하니? 어?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요새 그쵸? <웃음> 머리가 왜 이러지? 머리가 왜 이렇게 i <목소리> 쌀이머리 <목소리> 너무 큰큰아아야야 e y 머리가 너무 커 슉! 머리가 사라진다 사라지네 머리가 사라지네 머리머사라지라지네선 i 쏙사라지라지네